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자 오늘 어디 왔느냐 캠핑굴에 남양기정 왔습니다 아, 제가 안그래도 이제 뭐저 뭐 커뮤니티에 남겼지만 구독자 5천명 되면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4천명이 그때 됐을 때 5천명까지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4천명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5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5천명 구독자 이벤트도 할겸 그리고 캠핑캠도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뭐 신제품 뭐 나왔는지 한번 같이 구경하고 오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울릉도. 아 울릉도. 아, <웃음> <와>. 안녕하십니까. <웃음> 축하드립니다. 저희, 저희. 네. 아 비싸구나. 비싸요. 정품 비싸요. 아아나나 백만원 나 안쪽인 줄 알았더니 비싸구나. 저게 제일 비싼 거잖아요. 아자 이게 네이처하이크 이번에 캠핑몰에서 들어온 저거죠 에어텐 에어폴 에어폴. 아 이렇게 전시 공간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야, 굉장히 공간도 되게 넓네이너텐트 공간도 이거 우주 캠핑이나 이런 거할때 진짜 좋겠다 와 근데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140? 141만 원잡으시니141 정도? 네, 정품 어, AS도 정품으로 AS도 다 되고 네, 국내에 어.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어 AS는 2주 정도 걸리고 네. 어, 좋다 좋긴 좋다 와 이거 라미님한테 요거 하나 사까? 그랬긴 했는데 <웃음> 아씨 0만원 안쪽인 줄 알았더니 비싸구나 <웃음> 이런거죠? 네플라이도 따로 있어요 어, 플라이도 따로 네, 있고 플라이터 아, 없 아, 아. 아, 아이드젠 아이드젠으로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칠수 있는 이거 자동차 도킹 되는 거예요? 도킹은 안되고요 아. 간단하게 쓰시는 우산처럼 어. 펼쳐서 쓰시는 어, 어, 자동 텐트 어. 그 여기만 이거 쭉쭉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만. 예. 예. 예. 아, 이거 이렇게 접히는구나. 이렇게 네, 접혀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네. 거구나. 아, 진짜 빨리 찍겠다, 이거. 자칼 슬림. 음, 자칼 쉘 슬림. 자칼 쉘 슬림. 간편하게 폴대 세 개로 간편하게 설치되네. 아, 이거 폴대 세 개밖에 안 들어가요? 네. <웃음> 아. 오, 여기서 아, 대각선, 대각선 네. 요 가운데 하나 쪽 대각선 이렇게 하나. 네, 네, 네. 뭐 폴대 엄청 길긴 기네요, 근데. 네, 네. 어. 아,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많이 나오네. 음. 어, 이너텐트도되 크고 괜찮다. 이것도 4인 4인 주무실 수 있어요. 4인 근데 조금 어. 좁겠다, 오늘. 이 주무실 수 있는데. 예. 네. 전실이 4인 쓰긴 좀 좁아서 전실이 전실이 응기 그러니까 3인으로 좀 좋을 거 같아. 3인 같고. 쓰시면 좋을 거 같아. 쓰면 쓰겠는데 좀 좁게 쓰겠네. 4인은. 네. 그리고 저희 캠핑몰에서 만든 음. 응. 8만 원짜리 돈돔이네 어, 18만 원짜리. 오.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 가성비 최고입니다. 18만 원짜리 동전 쳐버. 20만 20. 원도 안 하죠. <웃음> 이런 진짜 20만 원도 안 하면은 뭐 완전 땡크지. 되게 크네, 이건 오히려. 네. 야, 이런 간단하게 하기에는 또 이런 것도 괜찮네. 이거는 항상... 사실 초반에 그냥 그 캠핑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가격이 응. 너무 저렴해서 잘 나가서 응응 아 좋네 야 출시 기념 특가 185,000원 <웃음> 담요도 증정 어, 어. 저 호랑이 담요는 아니고 응응 아 185,000원에 담요는 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정인 네, 거야? 네, 네. 29,000원짜리 담요를? 네, 네. 오우 짱이네 얘네가 ABC ABC 얘네가 타프쉘이원조예요네타프쉘 원조입니다 캠핑 ABC? 나 처음 네. 들어보는데? 여기 연조구요 보시면 네. 얘네가 처음에 타프쉘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최초 그래서 지금도 끝판왕이고 타프쉘은 버팔로 아닌가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버팔로가 버팔로 제일 많이 쓰시죠? 네 제일 많이 여기 네. 보시면 우레탄창 기본은 다 포함되어 어어 우레탄창 되어있는구나 우리는 우레탄창이 없었지 저것만 있어집니다 이쪽 문 이쪽 문이 있어서 출입이 간편하고 아 여기로 이제 왔다 갔다도 네, 가능하고 이쪽도 마 어, 어, 이쪽도 오레탄 창이 크게 안장에 들어있습 아, 그쪽에도 되고 어. 스펙은 얘가 제일 좋을 거예요국내이서 음. 네이처 아이커 꺼네 네이처 아이커 꺼것도 네. 방수 되겠는데? 방수 되죠? 방수 될거 같아 방수 네, 네. 되겠는데 이거 어, 이거는 뭐 그냥 솔로든지 어, 커플이든지 이 정도 쓰면 되겠다. 네네. 앞에 전실은 뭐 어차피 따로 타프 같은 거놓고써야 돼요. 맞습니다. 야캠핑로에서또 이게 렇 텐트를 또 만들었네요. 음. 와 웰테일 포시즌 쉘터래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어. 폴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에도 굉장히 넓은데. 이야... 4m급 텐트라고 보시니다 셀터 와... 4m급이요? 4m급 안될거 같은데 이거 저기 3m급은 안될거 같은데? 좀 작죠? 쓰시는 라운지 셀터 네 라운지 셀터보다는 훨씬 작은데? 대신 경량이 7kg 아 가볍구나 7kg 이 와... 여기에 쏙 들어가는 오야 되게 작네 어, 패킹 좋겠다 야 좋네 이것도 오랜만에 오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요 자오 이거 터벤타 포레스트리브래요어 이거 사실 저희 이거 사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이제 세턴 빼고 이야 이너티트가 면이죠 면. 아 그래요? 이너티가 면입니다 <웃음> 이너티 면이네 오 이야 앞뒤 구별이 없죠. 아, 앞뒤 구별도 없고. 네. TP 인어 텐트나 TP 천 아무데나 거면 됩니다. 오오. 천장 개방되고. 루프 있습니다. 어, 어, 아, 루프, 루프 있고. 이야 인어 텐트 옆에도 다개방 됩니다. 음. 모기장도 되고 개방까지 다시면서야 개방감은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다 최고입니다. 와 근데 이거 한 여름에는. 카우좀 눈부시, 쓰셔야 눈부시겠는데. 타프 좀뭐 어제 텐트나 뭐다 장단자분 있으니까. 그런 옵션으로 이런 네. 타프까지도 다. 아 이거를 따로 주는 거야? 하실 아, 아, 아, 수 있어. 팔만 원에. 페너피타 페너피타 뜨. 요걸다가 양옆으로 하시면 날개처럼 어, 쓰실 수 있어. 어, 어, 비오는 날 우중 캠핑할 때 좋습니다. 금액대도 1 0 0만원 안쪽이고 괜찮네. 크기에 어, 6 m 30인데 1 9 k g 로 경량으로. 풀 때가 양옆에 또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이게 그 터널형 대때 단점이 이제 네. 자립이 안 된다는 건데 네. 자립이 됩니다. 아, 음. 이걸 넘으로써 네. 이걸 안 넣고도 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넣고 칠 수도 있, 있죠. 근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더 짱짱이지만 아, 아 항상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땡겨서 항상 쳐, 터널형을 쳤는데 여기다 이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런 짱짱함을 잡아주는구나. 고민 많이 하셨네. 아. 이런 거를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웃음> 아 저도 못 사가지고. <웃음> <이거>. <웃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에이,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하긴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쓸때 걸릴 것 같아요. 음, 저는 위에 그냥 이렇게. 이걸로 그냥 써야 될것 같아. 안 편하게. 어, 이거는 저기 뭐야. 여기에다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홀딩박스. 테네시. 테 이걸 사셔야 돼. 아. 테니쉬에다가 이거 셀프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 기다가 일반적으로 상판 깔고 계속 연결이 가능해 이렇게 거는 형식이라 이거는 그냥 셀프로도 쓰고 여기다 상판을 올리면 올리면 상판으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연결. 연결 아 이런 식으로 걸어서, 걸어서. 아 여기도 아 보시면 거리가 있죠? 에에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또 여기다 또 걸어서. 에이 네, 네. 어. 네, 좋네. 아 좋네. 뒤에나 그렇죠. M3 제가 쓰던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한번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색깔은 실버 3 개, 베이지 2 개. 이번 세개 베이지 그개 베이지 베이지보다는 실버가 네. 나을 것 같아서 저의 취향입니다. 그냥 시, 실버로 다섯 개 5,000 됐으니까 이 정도. 는 아, 드베르그 사장님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아, 옛날에 아, 당일에 음. 만거는데 사장님이 이거 드베르그 예이 하루 때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5,000 예아 축하 니다 아. 구독자 5,000명 축하해 주시는 댓글 플러스 짱캠핑 3행시를 댓글로 써주시면 짬빈과 라미가 5분을 선정하여 커뮤니티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